ISTJ는 취직하기 전 열심히 본인의 진로를 탐색합니다. 대부분 대학교 1, 2학년쯤 진로를 정하고 관련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ISTJ도 인지 부조화 현상을 겪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때 ISTJ는 본인의 관심 분야 잘하는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특히 졸업이 다가올수록 ISTJ는 국가, 학교지원사업을 알아보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들이대는 게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격증, 시험 등을 준비합니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는 잘하지 않고 꼭 필요한 스펙만 쌓습니다. Onul d o s h i chung haju shi yasa gamsa hadnada duk c dak jayyiung san yul tong ha istjywa i honin s h i n g o ha shi gilgi one hadnada istj world membership a g e i b h a shi myon secret yiung san bonin j u n g fan yiung san vlog asm a r d o n total nega t i v e benefit yul nu liul su it s u b n e d a uchuk san dan c a r d lul click a g e i b h a d u se yor